As a surprise to non-Korean to find out that many Korean university students postpone graduation due to the uh, extremely competition job market. 그니까, 러 네. 이게 그 한국인들이 그 졸업을 일단 미루고 있대요. 많은 한, 대학생들이 아유, 네. 30초를 적을게요. 네. 졸업을 미루고 있대요. 네. 뭐, 이게 due to가 뭐뭐 때문이란 뜻인데, 아, 네. 극한 직업에 대한 그런 극한, 저, 극한 경쟁 때문에 네.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네. 네, 네. 그것이 매우 놀랍다고 이런 뜻인데 아, 네. 그, 그 다음 문장은 아, 네. If a student g r a d u a t e as scheduled but they cannot find a job for the next year, he or she can easily, visit, uh, easily become l a b e l e as a job, jobless graduate. 그 만약에 학생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네. 졸업하면 졸업을 해도 그 다음 년도까지는 그 직업을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 그녀 대학생들이 그 직업 없는 뭐 졸업생들 이렇게 많이 타이틀이 붙는데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많이 불린데요. 아, 네. Potential potential employer will wonder if something is wrong with the person.